아, 셀카 보고 하는 거예요, 형. 어, 반말로 해야 돼. 방송 시작했어. 체크했어? 어. 체크했어 지금? 어. <웃음> 반말로, 반말로. 자, 인사해줘. 반말로 인사. 응. 어, 안녕. 나는 <웃음> 어 포브에서 지금 우와, 우와, 우와. 어 포브에서 지금 앙상블로 공연을 준비 중인 응. 어, 문경초라고 해. 안녕 문경초야. 응. 여러분 안녕. 안녕 문경초라고 해. 이름 진짜 외우고 싶지. 와 우와 댓글들이 막 보인다. 와 신기하다. 응. 이거근데 댓글 보면 헷갈려 가지고 댓글 꺼야 되겠다. 하나야 방송 시작했대 빨리 와. <웃음> 아니 이거 댓글 누가 봐, 읽어줘야 돼. 이거 어떻게 하지? 일 일로 앉아. 네. 와 정우야 어서서 와 <웃음> 댓글 읽어줘.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아니, 아, 한, 한, 한 안녕 말 안녕. 안녕, 안녕 여러분. 안녕. 자, 아, 내가 또 이렇게 큰 배우들 사이에 있으니까 유난히 작아 보이는데 아 유난히 큰 어, 배우들이니까 너희들 오해하지 말길 바래. 어, <웃음> 내가 작은 게 아니고, 그냥 큰 배우들. 어. 자, 우리 문경초 어. 배우는 예어 내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음, 항상 그, 김수현을 닮았다고 <웃음> 본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? 아, 아 내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어떤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 근데 오늘 수염 길르니까안 닮았다 하나 누나 그치 그래서 길르고 왔지 아 누가 얘기했지? 누가 그랬지? 은하 누나? 아 어, 은하 누나 누나, 누나, 누나 누나. 에마 은하 자. 화면이 세로로 되어 있어?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? 화면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? 화면이 댓글이 세로로 나오는데? 우와. 어 어? 네? 세로로나 아, 뭐지? 나는 안달라봐설정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바꾸는 거니? 얘들아 어떻게 바꾸는 건지 나에게도 얘기를 좀 해줄래? 아 반대로 이렇게? 아아 앞으로 아, 그리면? 음 <웃음> 그러면 아니, 이렇게 아니, 아니, 아닌데? 그럼 아닌 이거 다맞아 됐대 이거 그럼 반대로 아, 끼워야 될것 같은데? 그냥 하자 아아 아, 껐다가 다시 해야 되는구나? 아니야 아 귀찮다 그래 우리 껐다가 다시 하자 아, 좋다 <웃음>